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시계를 리뷰하는 푸의 아치입니다. 파일럿 디자인 시계 리뷰도 어느덧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파일럿 시계, 파일럿 디자인 시계 리뷰는 오늘까지 하려고 합니다. 티셀에서 어,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그 검은색 다이얼의 파일럿 디자인 시계를 어, 리뷰하겠습니다. 어,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모델 이름은 티셀 파일럿 타입 A입니다. 타입 A라고 한 거는 독일 시계 브랜드 그 스토바이 파일럿 시계를 본따서 어 그렇게 네이밍한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그다음 두께는 어약 10mm 정도입니다. 그다음 무게는 이 가죽밴드 솔리드 가죽밴드 착용시 대략 70g 정도고 러그 사이즈는 20mm 그다음 러그투 러그는 약 49mm 입니다 글라스는 AR 단면 코팅한 어, 사파이어 글라스 입니다 이 AR 코팅이라는게 뭐냐면 안티 리플렉티브 라고 해서 그 빛의 반사를 다이얼에 이렇게 있는 빛의 반사를 없애줘서 시계를 좀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확인합니다. 방수는 오기압 방수고요 네. 무게나 요 사이즈는 제가 실제로 측정했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습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얼 색깔은 그빛 반사가 안 되는 검은색 다이얼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검은색 다이얼은 어떤 썬레이 다이어리나 혹은 유광의 다이어리 아닌 이렇게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무덤덤한, 무덤덤하게 한무덤덤 느껴지는 검은색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덱스는 야광이 발려져 있는 흰색의 프린팅 인덱스고요 시침이랑 문침 모두 야광이 발려져 있는데 초침에는 야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는 파일럿 시계에서 많이 보이는 어, 점이 두개 있는 삼각형 인덱스가 어, 위치해 있어서 6시와 다르게 어, 구분을 했습니다 어, 케이스와 어, 줄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어, 무광입니다 어, 무광이지만 이렇게 매끈하게 어, 폴리싱을 잘해서 굉장히 가공이 어, 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만듦새를 보면 그 특별하게 어 날카로운 부분도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러그 이렇게 끝부분을 보면 여기도 따로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손등을 자극하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쓴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높이를 보면 케이스 이 자체의 높이보다 살짝 낮게 만들어서 어 시계를 찼을 때 역시 손등을 자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의 이 크기도 적절하게 했는데요 이게 크기가 너무 작으면 돌릴 때 손가락이 잘안 잡혀서 성가시고 또 이제 또 너무 크면 은이 크라운이 너무 크면 이게 손등을 자극하는데 어쨌든 균형을 잘 잡힌 크기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어, 시스루 백으로 어, 안에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무브먼트 내부의 어떤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미오타 무브라는게 뒤에 적혀있네요 이 시계줄은 그 짙은 브라운색에 상하색의 요 실로 박음질을 했습니다 이걸 흰색 실로 하면은 좀처음에 깔끔해 보이는데 때가 타면은 나중에 보기가 좀 싫어지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상압빛의 실로 박음질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버클이요 특별한 장식은 없고 여기도 역시 가공이 잘 되게 이렇게 브러싱 처리를 한걸볼수 있습니다 어, 무브먼트와 세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시티즌 사나이 미오타 어, 90 시리즈, 9,000 시리즈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의 성능은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진동은 1초에 8진동으로 어, 고진동 무브먼트에 속합니다. 수동 감기와 어, 자동 감기, 그러니까 오토매틱이죠. 네, 자동 감기 다 지원하고 핵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 이 무브의 특징이 두께가 3mm대로 얇아서 어, 상대적으로 슬림한 시계를 제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 시계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 조작법은 이게 날짜도 없어서 매우 쉬운데요. 이렇게 크라운이 제자리일 때 위로 돌리면 태엽을 감아서 시계의 동력을 축적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라운을 한번 이렇게 뽑고 돌리면 네,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압을 어느정도 감으면 파워가 풀로 충전되는지 좀 궁금하실텐데 제 경험적으로 대략 길게 이렇게 길게 20번 정도 감으면은 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좀 어두운 데를 찾아가지고 어 이렇게 야광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금 핸즈 부분이 조금 더 밝고 상대적으로 인덱스 부분이 약간 덜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 루미노바 C3 야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시계들 중에서는 상당히 밝은 편의 야광역을 어,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 시계의 착시샷인데요제 손목 사이즈가 16cm 이고요 이 시계의 사이즈는 40mm 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뭐 시계가 커 보인다거나 뭐 그런 느낌 안들죠 이 재치 가죽줄이 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손목을 착 달라 달게 감싸앉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붕뜬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상관없는데 이제 밑에 이렇게 붕 떴잖아요. 이게 약간 뻑뻑해서 그래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손목을 감싸는 게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왼쪽,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재치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약간 뻑뻑해서 약간 부드러운, 부드럽게 러운부드 감싸는 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사제, 수제 가죽줄을 구해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브라운색 가죽줄인데 색깔은 좋은데 약간 착용감이 조금 불만이 있네요. 자, 착용샷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말씀드린 시간인데, 이, 이 시계 이 모델의 가격이 20만 원대 초반이라서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펙을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브 8000 시리즈보다 미오타무 8000 시리즈보다 더 좋은 9000 시리즈 무브. 9000 시리즈 무브를 장착했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글라스에 슈퍼 루비 루미노바 야광까지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40mm 사이즈는 손목이 서민 손목이거나 그러니까 손목이 얇은 분이나 왕손목이나 모두 어울리는 보편적인 사이즈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딸려오는 시계줄의 품질이 조금 어 고가의 수제 가죽 시계줄보다는 약간 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팔럿 시계 리뷰가 오늘로 일곱 번째인데, 가급적 20만 원대 이하의 저가 시계 위주로 리뷰했지만 어 기회가 되면 30만 원 이상의 다소 가격대가 나가는 팔러티지 자인 시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하겠습니다. 다음 시 다음 리뷰는 아마 다이버 시계 몇 개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셔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 꼭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즐거운 시계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